자이 그림들이 뭘까요 지리산의 흑피리소년으로 유명한 한태주가 있죠 오카리나를 아주 잘 아는 한태주와그 아버지 한치영 생태가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생명과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는 아름다운 깊이가 있는 가수죠 이번에 신보 앨범이 나오게 됐는데 그두 분으로부터 앨범 자켓에 들어가는 그림과 글씨를 의뢰받았어요 이번에 미녀 앨범을 새로 이제 냈어요. 예를 들면 백도라지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타방네, 정선아리랑 새야새야 등등 이런 곡들을 재해석해서 아주 재밌고 경쾌하게 그런 곡으로 음원을 저한테 보내오시면서 이런 기분에 맞게 그림과 글씨를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 그림은 이제 어제 그렸고 오늘은 이제 메인 타이틀은 화초장이에요. 화초장이라면 들어보셨나요? 흥보전. 흥보가 박을 타고 나서 보배와 그 아주 좋은 집,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을 때 놀부가 그 집에 찾아와 가지고 화초장 하나를 뜯어내죠. 화초장이라는 것은 나무장인데 나전칠기 같은 것이 아름답게 붙어있는 그래서 그걸 하나 득템했다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놀부의 흥겨움과 약간의 <웃음> 욕심과 그런 게 해학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것을 문자도 글씨로 보여드릴 겁니다.